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레방입니다 줄을 정리하던 중 하차작업 충격으로 물건이 떨어졌다면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부산구법 2018-10756-11100 라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가이 사건 사고가 교통상의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지 않고 운전석쪽 적재함 옆에서 줄을 정리하던 중 적재물 하차 작업을 하던 포크레인의 지게바가 이 사건 차량에 적재된 식생블록을 건드리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떨어진 식생블록이 망인의 가슴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사고이므로 이 사건 보험약관에 따른 교통상해 사망 보험금 지급 사유 중 하나인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 적재물 포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비보험자가 사망한 사고에 해당합니다. 다이 사건 사고가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것인지 여부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 기준으로 볼 때에도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에서 화물을 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이는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유로 규정한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나아가 이와 같은 해석론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할수 없고 달리 이 사건 보험약관의 내용에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고 할수 없고 위 보험약관의 내용을 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할 여지도 없습니다.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타순 중에 발생한 사고도 운전자 교통상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원인에 직접 간접을 붙지 않고 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 손해에서 제외한 것은 하역 작업에는 차량의 교통사고와 별개로 고유한 사고 발생 위험이 내재되어 있어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된 결과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사고에서 배제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에 적재된 화물이 포크레인에 의해 차량에서 내려지는 작업 도중에 발생하였습니다. 망인은 이 사건 차량에 적재된 식생블록을 고정했던 줄을 풀고 정리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그와 같이 줄을 푸는 행위와 정리하는 행위가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화물을 내리는 과정에서의 필요에 따라 포크레인에 화물하차와 망인이 줄을 풀고 정리하는 일련의 행위가 동시에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교통상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